선글이 리미스 채널 들어오시면 홈자 그리고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딱 누르시면 맨 위에 예, 이벤트 글이 여기 써 있습니다 1주년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12월 어, 24일까지 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딱 댓글을 보면 이렇게 어, 여기 지금 댓글 달린 분들 이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멋진 희선 님이 7번에다가 답글을 다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제가 지울 거예요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세히 보세요 자 멋진 희섭 님께서 어떻게 다시냐면요 여기 숫자가 써 있잖아요 예 7번 답글을 달아야 돼요 예 답글에다가 7번 예 7번을 다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쓰면은 제가 지웁니다 다시 달아주세요 자 희섭 님예 일단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댓글을 지금 제가 달아 놓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면 안되고요 답글이라고 써있어요 예 답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여기보시면 답글 보시면 어...여기... 아... <웃음> 아 파일님이 9번에다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예 이거는 어잠깐 정리의 기준을 최신순으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번까지 딱 되니까 이렇게 <웃음> 자 보실래요? 여기 화영님 자 9번에 달으셨죠? 자 8번에 예분리 달, 분리 누나 달았고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예, 네, 이거 영상 좀 정리해 가지고 하려면은 최대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보기 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음악 끄구.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주년 1주년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자 홈에서 옆으로 쭉 보면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를 눌러 주시면요 제일 상단에 어, 1주년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12월 24일까지 꼭 예, 답글을 달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1번부터 9번 중 예 마음에 드는 숫자에 답글을 달아주세요 자한 사람당 한번만 예, 참여해주세요 라고 적었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보시냐면요 예, 일단 예, 지금 이제 댓글 다시는 분 어, 안계십니다 댓글 다지 마세요 여기다가 달면 은 댓글 다는 거래서 제가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해 없게 어, 본인이 생각하는 숫자 있잖아요 예 본인이 생각하시는 숫자 요 정렬은 어떻게 하냐면 최신순으로 해 주시면 1번부터 쭉 나와요. 1번부터 1, 2, 3, 4, 5, 6, 7, 8, 9번까지 딱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에다가 답글을 다시면 됩니다. 예, 답글 보기 딱 보면, 은 이따 딱, 예, 김소장님 3번, 동물이님 3번, 꼬탕이님 예, 3번, 이은이님 3번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어, 나도 3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3번 밑에 여기다가 답글 누르신 다음에 예, 3번 이렇게 치면 됩니다. 3번. 3하고선, 답글 예, 여기다 이렇게 딱 하면은 3번 밑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4일 예, 본방송 전까지 입니다 예,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후 자 일단 선글리 리미스 채널에 들어옵니다 자 일단 선글리 리미스 채널에 들어왔죠 들어오면 위에서 커뮤니티가 있어요 자 커뮤니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주년 이벤트라는 예, 글이 있어요 예, 1주년 이벤트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4일 날 어, 번호를 추, 추첨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번호에 추첨하는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1번부터 9번까지 자, 이거를 최신순으로 하면 은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합니다 1, 2, 3, 4, 5, 6, 7, 8, 9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본인이, 아, 어, 나 2번, 어 나, 내, 나는 나몇 번을 좋아해.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에다 하면, 하면 돼요. 이거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자, 6번에, 난 6번이 좋아하면 은 답글을 으면 됩니다. 답글. 답글을 눌러가지고 6번 적구선 예 답글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럼 여기 밑에 6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나는 참여가 된 거예요. 6번에. 그리고 또 5번이 좋아하면서 5번을또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당 요 1번부터 9번 중에 한 번만 참여해 주세요. 계정이 여러 개 있는 분들도 한 번만 참여해 주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나중에 쿠폰을 받을 때다 알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만. 왜냐면은, 어, 왜냐면 하 그분 때문에 시간도 지체가 되고 예, 그분의 계정이 두 개인데 예,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분당 한 번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나눠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정말 이벤트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한 분당 한번만 예. 여기 숫자 중에 한 번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설명하다 보면 저도 예, 설명하는 방법이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웃음> 자, 은공이님 잘 들으세요. 예, 선글리 리미스 채널에홈 화면에 선글리 리미스 채널에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여기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1주년 이벤트 요 글이 있어요 맨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에 여기다가 에 예, 여기를 딱 보시면 여기 댓글 보시면 이 커뮤니티 에 댓글을 보시면요 여기 쭉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를 골라서 답글을 달면 돼요 답글 예자 이게 8번이잖아요 8번이니까 8 하고 그냥 답글만 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벤트 참여예요. 간단하죠? 예.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에다가 예. 답글만 한 번만 달면 돼요. 예. 그러면 이벤트 참여가 된 거니깐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예.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한한 한 분당 한 번만 참여해 주세요. 예. 계정이 선그릴리스 구독되어 있는 계정이 두 개래도 그분은 한 번만 참여해 주세요. 예, 다른 분들도 받으셔야 되니까 예, 2천분에게 나눠 드릴 거니까요 자, 5천원짜리 쿠폰이라도 2천분께 나눠 드리면 1 천만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2천분께 나눠 드리면 1 천만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한 분께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2천분께 나눠 드리는 액수는 1 천만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얘기는 안하고 딱 이거 지금 예 여러분들 자저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저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웃음> <웃음> 1번 눌러주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시켜야 돼요 예아저 아직도 이해 못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1번 자한 번만 더 볼게요 자썽글리비스 채널에서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들어왔죠? 그맨 위에, 어, 요, 글이 있어요. 1주년 이벤트 글이 있습니다. 1주년 구독자 이벤트. 여기에다가 댓글. 댓글이 아니라 답글을 써야 돼요. 예, 댓글 쓰는 분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습니다. 여기다가, 어,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7번이다. 그러면 7번에다가 답글을 쓰시면 돼요. 답글.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7, 7번에다가 참여하신 분 7이라고 딱 적어 주시면 7번이구나 하면서 딱 여기 에딱 들어와 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게 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이 아, 나는 이 숫자는 싫어 변경할래 하면 은 요거 본인이 달아 놓은 답글을 삭제하시고, 예, 어, 아, 3번으로 갈까? 그럼 3번을 확인한 다음에, 예, 3번에다가 답글을 달면 돼요. 답글. 예, 답글을 달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에 여러분들 대화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는 대화하는 곳이 아니고, 이벤트 참여하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서 막, 어, 뭐, 답글을 해가지고, 아 뭐, 아, 김소장님, 예, 김소장님, 뭐, 어, 뭐, 김소장님, 뭐, 아이고, 저도 저거 이거예요 이렇게 대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웃음> 자 여기 커뮤니티 요글 안에서는요 예 대화 금지입니다 여러분 예 대화하지 마시고요 어몇번 달았네요 하면서 여기다가 다크에 달지 마세요 알겠죠? <웃음> 자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